쌤쌤 친구들 안녕. 오늘은 큰수 나눗셈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오늘 나오는 건 큰수 나눗셈 기본을 먼저 하는데, 오늘 이 큰수 나눗셈은 5회에 걸쳐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부터 배워야 할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이 큰수 나눗셈을 시작하기 전에는 자연수의 사칙 연산이 이미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거를 풀 수가 있답니다. 자, 이 여기서부터가 왜 중요하냐? 어, 여러분들 교과수학이 4학년부터 어려워진다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한번 4학년 교과수학을 한번 보세요. 4학년 1학기는 1단원 큰수 읽기부터 시작해서 2단원에 나오는 큰수의 곱셈과 나눗셈에서부터 확 어려워져요. 곱셈은 그냥 할수 있다 하더라도 나눗셈을 제대로 익혀 놓지 않으면은 이 이후의 모든 연산이 어려워진답니다. 왜? 이걸로 인해서 혼합 혼합 계산 방정식 어 또한 뭐지? 소수, 또뭐 분수 모든 걸다 해야 하기 때문에 큰수 나눗셈이 척척척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여기 다섯 문제가 예시를 했는데 천천히 잘 따라해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산은 기초를 탄탄히 해야 된답니다 자 오늘 요 부분은 4학년부터 어려워지는 연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니까 잘 따라해 보세요 먼저 털고 자 말씀드렸죠 나노쌤은 앞자리에서 뒷자리 더하기 1한 거를 뺀다 그랬죠 그러니까 앞자리가 세 자리고요. 뒷자리가 더하기 1을 하니까 두 자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 자리 빼기, 세 자리는 0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요 자, 자리점 잡는 것부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리점이 달라지면 틀려요. 그러니까 기초 배울 때 정확하게. 자, 다시. 앞자리 빼기, 뒷자리 더하기 이런걸 뺀다고 랬죠 그래서 세자리 빼기 세자리 하니까 0자리 된거예요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털고 0자리는 1의 자리 다음이 0자리라고 그랬어요. 나누어지는 수 551을 먼저 놓습니다. 자 친구들 그리고 중요해야 될건 운주법 정확히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의외로 동영상들에서 운주법도 엉망인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사용하는 거 어느 걸 먼저 하고 어느 걸 나중에 하고 동시에 하는지 운주법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자 그럼 이제 552 나누기 92를 할 겁니다 그럼 먼저 요 앞에 9라는 숫자를 보세요 자 9를 55를 아, 0 나눌 수 없죠 9로 나눌 수 없으니까 55까지 보는 거이요두 숫자를 같이 보고요 9 55에 9가 몇번 들어가죠? 9 6 54. 9 7 63. 그러니까 6번이 들어가죠. 6번. 6 6을 잡고요. 몫을 잡은 거를 여기에다 곱해 주는 거예요. 차례대로. 자, 그럼 6 차례대로 곱하고 나누셈은 빼 주는 거니까 그대로 빼 주면 됩니다. 자, 6 몫을 잡았죠. 6 9 54. 뺐죠? 자, 그다음에 요, 다음 걸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6, 2, 12 빼니까 답이 6. 알겠죠? 역으로 얘랑 얘를 곱해버리면 552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너무 쉬운 거니까 쉽게 하셨을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해보겠습니다. 570 나누기 95. 자, 세 자리에서 또세 자리를 빼니까 0의 자리 맞죠? 자, 1의 자리 아래가 0이라 그랬어요. 5백칠 70. 700까지 정확히 보셔야 돼요. 자, 똑같습니다. 얘랑. 자, 9를 오로 나눌 수 없으니까 57까지 봐야 돼요. 그럼 몇번 들어가죠? 9 6 54. 차례대로 곱해 준다 그랬죠? 몫을 잡고 앞 차례대로 숫자를 곱해 주면 돼요. 96 54. 그 다음에 3이 남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0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요. 이 0이 3이 3이 아니고 30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6 5 30억 빼니까 6. 목숨 6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건 쉽게 잘할수 있을 거예요. 원리만 잘 이해하면 돼요. 자, 세 자리에서 세 자리 빼니까 0 1의 자리 아래가 0. 2 0 4 됐죠? 그럼 이번에도 여기가 0이 나왔네요. 자 그럼 20에 6이 몇번 들어가죠? 6, 3, 18 해서 세번 들어가죠. 그럼 3, 자 18을 빼야 되겠죠. 몫이랑 얘랑 차례대로 곱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3, 6, 10, 8, 알.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3, 8이 24.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죠. 몫이 3. 다음 4번입니다. 249. 자, 자리점 정확히 잡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24에 8이 몇번 들어가죠? 8, 3, 24. 요 문제 잘 보세요. 8, 3, 24 했어요. 그 다음에 3, 3은 9죠.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3, 3은 9. 10이 넘지 않으니까 한칸 뒤로 해서 3, 3은 9 해서 3. 아시겠죠 자 곱해서 10이 넘지 않으면 한칸 건넌다는 것은 곱셈과 나눗셈다 똑같은 똑같이 해당됩니다 다음 5번 5 5 5 이렇게 놓을게요 자 5배의 80 2 97 나누기 97자 먼저 그 부터 본다 그랬지 앞에서 부터 차례대로 자58에 구가 몇번 들어가죠 6번 들어가죠 그래서 차례대로 이렇게 이렇게 차례대로 곱한다고 했어요 6 9 54 뺐죠 자 다음에 6 7 2 42 하니까 몫이 6이 됐습니다 자 요거 요 문제 하나로 봐서는 쉬울 수 있어요 쉬울 수 있는데 어쨌거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 주세요 자 몫을 잡고 그 잡은 몫에서 차례대로 하나씩 곱해서 순서에 맞게 하나씩 하나씩 곱해서 빼주는 겁니다. 빼주는 거예요. 자, 이거 근수나는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요거 다섯 문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제가 말씀드렸죠. 어, 사, 요거는 4학년부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주산으로 이제 하다 보면요. 실은 암산으로 나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4학년부터 이게 암산으로 나온다. 내지는 어, 연산 계산이 빨라진다. 그럼 훨씬 유리해요. 모든 면에서 일단 문제 푸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요. 자 그럼 가로셈으로 하는 건 이렇게 할수 있어요. 세로셈도 정확히 할줄 알아야 돼요. 자 세로셈 자555 나누기 92. 제가 이렇게 세로셈을 할땐 반드시 줄을 거예요. 왜 자리점이 다 달라질 수도 있고요. 계산하면서 이렇게 글씨가 막 엉망으로 돼서 본인들이 써놓고 계산해놓고 오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설명하기 쉽게 새로 샘을 그어놨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원리를 정확히 알게 하세요. 왜? 숫자가 간단할 때는 암산으로 바로 나오지만 계산이 복잡해지면 친구들이 막 엉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간단해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본 원리에 충실히 완벽히 이해시켜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요 1번 갖고 해볼게요 552 나누기 92를 했어요 그럼 보세요 55를 92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552 까지 본 거예요 그쵸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3학년 1학기에 배운 어림으로 생각하면은 92에 까한 어림은 90에 가까워요 90에 가깝죠. 그래서 552에 가까운 목순 9654, 9763에서 6이 가깝겠죠. 근데 여기에서 목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자, 친구들이 대충 써요. 여기에 쓰는 친구도 있고, 여기에 쓰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만 전안 됩니다. 무조건 제자리에. 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6학년 때소수점에 나눗셈이 나와요. 소수점에 나눗셈 나올 때 보면은 소수점 자리점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제대로 못 잡으면 또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몫의 위치를 정확히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아니 여기에 해당되는 데에다가 적게 연습시켜 주세요. 자, 그다음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곱셈 뒷자리부터 차례대로 하면 돼요. 자, 보세요. 6 2 12 적었죠? 그다음에 69, 69, 5 4인데 여기 1이 올라간 게 있죠. 그래서 55,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면 0. 얘 이름이 뭐라 그랬죠? 나머지, 자, 나머지예요. 자, 그럼 검상까지 한번 해볼까요? 92 곱하기 6은 552. 이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다할줄 알아야 돼요. 92 곱하기 6은 6, 22, 6, 9, 54, 5, 5 2 이렇게도 나올 줄 알아야 되고요 6 곱하기 92는 6, 22, 6, 9, 54, 55 자, 곱셈과 덧셈은 위아래가 바뀌어도 순서가 바뀌어도 답이 같다 그랬죠 자 보세요 모든 답이 다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자요큰수나눗셈 연습 문제는 다섯 문제씩 제가 오회에 걸쳐 설명을 할거예요 기초 설명을 근데 각각 원리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자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렸죠 4학년 1학기 부터 분명히 어려워 집니다 기초 연산 사측 연산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요 아예 손을 못대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 부분 요 그러니까 4학년 1학기 전에 반드시 사측 연산 완벽하게 할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거를 이해할 수있고요 이런거 같은 경우에도 대충 수, 숫자 작다고 대충 감으로 하면 안됩니다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숫자가 복잡해져도 계산할 수 있지만 요 중요한 거는 중간중간 또 네모가 나오는 문제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계산을 할 수가 있어 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예 계산이 틀려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강, 강조드리는 말씀, 기초, 기본이 충실해주시고요. 그리고 자리점, 나눗셈, 곱셈 모든 자리점은 정확히. 자, 나눗셈은 같은 수를 계속 빼주는 건데 앞 자리에서 뒷 자리 더하기 일한 걸 빼줘서 자리점 정하는 것부터 정확히 해야 돼요. 자리점 다 잘못 잡으면. 여기 답이 6이지만 60이 나올 수도 있고요. 600이 나올 수도 있고, 내지는 뭐 0.6이 나올 수도 있고, 이래요. 지금 간단한 숫자여서 이렇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숫자가 복잡해지면 완전히 엉켜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기본 충실해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